현모양 촉감이 여자가 많아.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적인 남자가 많은 거야. 양띠와 좋은 띠. 이제 돼지띠. 그냥 옆에 있어도 좀 든든하고 힘이 되거든. 양띠 입장에서 돼지는 섬세하기도 하고 나를 살깍게 굴어주기도 하고 둘이 있어도 좀 행복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양띠에겐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그리고 이제 양하고 나쁜 띠. 이제 뒷띠 양띠 입장에 쥐는 조금 얄미워요. 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 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무슨 띠를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양띠를 가져왔습니다. 양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양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직하고 착하고 또나 때문에 누군가를 행복하길 원하고 또 이쁨 받는 것에 세상 행복도 다갖고 그러니까 약간 현모양 촉감의 여자가 많아.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가정적인 남자가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띠란 가정을 꾸렸을 때는 무너진다기보다는 잘할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짓된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태세전환이 빨라요 그리고 이 사탕발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기가 좀 쉬워 또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꽂히는 거에 훅 써버리기도 하는 거야 금전의 어떤 문제는 늘 조심하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양띠와 좋은띠, 뱀띠 양띠보다는 이 금전 계산법이 좀 좋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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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는 양하고 돼지는 조금 난 추천하고 싶어 이게 그냥 옆에 있어도 좀 든든하고 힘이 될것같 양띠 입장에서 돼지는 섬세하기도 하고 나를 살깎게 굴어주기도 하고 둘이 있어도 좀 행복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양띠에겐 안정감을 주는 존재다 돼지가 이렇게 보고 또 양띠랑 이제 말띠 이 둘도 은근 결혼 많이 해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한테 좀 매력을 좀 느껴 남성스러운 매력, 여성스러운 매력 그래서 서로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두 분의 결이 좀 좋아요 양띠가 바람피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양하고 나쁜 띠 뒤띠 양띠 입장에 쥐는 조금 얄미워요 교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가 머리가 영, 영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양이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껄끄하다고 생각을 하고 농담이 좀 통하지 않는다고 라 보기 때문에 적대심이 좀 있다 뒤띠하고는 그리고 이제 양띠랑 소띠 늘 타협해야 되는 관계인 거야. 소는 자기 일이 열중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는 양한테는 좀 무심할 수 있는 거지. 양이 여자고 남자가 소일 때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반대는? 반대일 경우에는 뭐 여자가 조금 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지. 집안에 있는 여자라 그러면 기다리다가 답답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선 계속적으로 서로한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양하고 원숭이. 너는 진짜 왜 저래? 너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 미움이라는 가시가 하나 박혔을 때는 양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가시가 무럭무럭 자라요. 나중에 진짜 총을 맞은 것처럼 구멍이 심장이 크게 난다고 보고 원숭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갈수 있는 거야. 원숭이는 다 싫어, 싹다 싫어. 뭐 남자는 싹다 싫어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 양 입장에서는 내 사람을 매우 아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어떤 이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는 오래가는 것도 있고 양띠는 이 멘탈도 약하고 리더십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을 잘 챙기고 이 가정의 융화를 기름칠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나 남자한테 리더십을 발휘한다거나 하라고 강요한다거나 네가 해라고 했을 때는 양이 많이 힘들어한다 양띠는 사실상 특별히 뭔가 잘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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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발품파 하시는 걸 많이 추천드려요.